오늘 이 시간 주제는 hwpl 대표 이만희 지구를 25바퀴 돌았다 혹은 31바퀴를 돌았다고 하는데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의 거짓말 천가지 그리고 성경해석의 오류 천가지 이 내용은 제가 신천지인들과 신천지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하는 내용들입니다. 사용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강사들이 어떻게 신천지인들을 속이고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을 미혹했는지 이단사입이 신천지의 종교사기수법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진영 목사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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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부터 저와 함께 확인하시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HWPL은 하늘문화세계평화강복이라는 단체입니다. 신천지에 31번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대구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HWPL이라는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란 이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법인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단 사이비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씨가 바로 HWPL이라는 단체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신천지인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들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거짓말은 마귀의 자식인 증거라는 말을 이만희 교주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만희 교주가 써놓은 책들의 내용에도 보면 거짓말은 마귀, 자식인 증거라는 말을 계속해서 이만희 교주가 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기록된 내용들은 주제별 요약, 해설이라는 신천지에서 출판해 놓은 책 10권의 내용입니다. 주제별 요약이라 주제별 요약, 해설이라는 책 10권의 내용입니다. 오늘 확인할 내용입니다. 첫 번째, 또 지구촌을 스물다섯 바퀴나 돌면서 전쟁 종식 평화를 외쳤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구촌을 수십 바퀴를 돌며 우리 평화의 사자 7명은 지구촌을 스물 네 바퀴나 돌면서 그리고 인터넷에 나와 있는 천지일보에 보니까 이만희 씨가 세계를 31바퀴를 돌았다고 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 HWPL이 2016년 3월 14일 공표한 선언문 형태의 국제법안인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선언문 DPCW 총 10조 사망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UN국제법위원장 등 세계유수법학자들이 참여해 제정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내용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는지 이 주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는 작업을 할 겁니다 세 번째, 2016년 3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각국 외교부 장관 등 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촌 전쟁종식평화 선언문 DPCW 재정 공표식이 진행됐다. 네번째, UN의 NGO단체에 등록하여 현재 HWPL은 UN 공보구 DPI 및 경제사회 이사회 ECOSOC에 소속되어 있다 국제법재정평화위원을 임명하여 영국 대법원에서 국제법재정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우리 평화의 사자 일행은 수도 마닐라의 추기경과 대주교들을 수녀원에 모으고 회결을 시켰고 하여 양쪽 군대 대장도 손을 잡고 대통령께 가서 전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바로 여기에 일곱 가지이 내용은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인들과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들을 속인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신천지 청년들을 19, 20살 대학교 1학년 되었을 때 신천지에 많이 미혹되어 빠지게 되는데 신천지 성경 공부하기 전에 신천지 보금방 교사들과 신천지 강사들이 하는 말이 너가 이제 19살이고 20살이고 성인이다 너가 들어보고 판단해라 너가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능력이 되었다고 하면서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성경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일방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해서 결정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단 사입이 신천지에 빠져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계속해서 올릴 생각입니다. 먼저 1번 보겠습니다. 1번 또 지구촌을 25바퀴나 돌면서 전쟁 종식 평화를 외쳤다. 우리 평화의 사자 7명은 지구촌을 24바퀴나 돌면서 주제별 요약이라는 해설 10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 신천지의 주장이고 이만희 교주의 주장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구촌을 스물다섯 바퀴 돌았다. 스무, 지구촌을 스물 네 바퀴 돌았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는 스물다섯 바퀴를 돌고 평화의 사자 일곱 명은 지구촌을 스물 네 바퀴를 돌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자료에는 최근에 천지일보의 천지일보에 게재한 내용에는 세계를 서른 한바퀴를 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지구를 한바퀴 돌려면 대서양과 북태평양을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북극과 남극을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대서양을 몇번 정도 횡단했는지 그리고 북태평양을몇번 정도 횡단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평화의 사자 7명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실상의 인물들인지 신천지 7교육장인지 아니면 신천지 12지파장들인지 여기에 이만희씨도 포함되고 배도자라고 낙인 찍힌 김남희 원장도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만희 교주가 스물다섯 바퀴를 돌기 위해서 정말 이만희 교주가 대서양을 스물다섯 바퀴를 돌았는지 이 스물다섯 바퀴란 의미가 스물다섯 번 출국의 의미인지 아니면 25개국 또는 31개국을 다녀왔다는 이야기인지 이거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25개국, 31개국을 다녀와서 지구를 25바퀴 돌았다 지구를 31바퀴 돌았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신천지인 여러분들과 신천지 청년들을 속이는 내용입니다 여기 나오면 hwpl 대표 이만희 씨가 동성서행 dpcw 이 내용을 주제로 해서 31차에 걸쳐 여기저기 많은 나라를 다녀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이만희씨가 지구촌을 25바퀴 돌았다, 31바퀴 돌았다 이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만희 교주의 여권을 확인해 보시면 이만희 교주가 지구촌을 25바퀴 돌았다는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제가 자신있게 이 말을 할수 있는 이유가 제가 20대부터 지금까지 지구를 세 바퀴 반을 돌고 전세계 약 40개국 정도를 다녀왔기 때문에 저의 여권을 보면 내가 제가 언제 어디를 다녀왔다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필리핀도 가고 남아공도 가고 에디오피아도 가고 남미도 가고 미국도 가고 많은 나라를 간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확히 짚고 가자 정확히 확인할 내용은 지구를 25바퀴나 돌았다 31바퀴나 돌았다 이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두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HWPL이 2016년 3월 14일날 공표한 선언문 형태의 국제법안이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 선언문 DPCW 총 10조 사망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유엔 국제법원장 등 세계 유수의 법학자들이 참여해 재정했다. 마치 이 법이 재정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건 역시 거짓말입니다.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선언문 DPCW는 신천지 hwpl 대표 이만희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가 자체적으로 주장한 내용입니다 자기주장이라는 겁니다 2016년 3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각국 외교부 장관 등 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촌 전쟁종식평화 선언문 dpcw 재정 공표식이 진행되었다 재정했다 재정 제정 공표식이 진행되었다 이 내용은 천지일보에 HWPL이 제공해서 천지일보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천지일보에 이렇게 기사를 냈는데 이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d p c w 이 선언문은 재정된 적이 없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4번 u n 의 NGO 단체에 등록하여 현재 HWPL은 UN 공보국 DPI 및 경제사회 이사회에 소속되어 있다 신천지인 여러분 신천지 청년 여러분 이만희씨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김남희 씨와 함께 유엔 가서 연설했다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HWPL은 실제로 UN의 NGO 단체에 등록하여 여기까지 진실입니다. HWPL이 UN의 NGO 단체에 등록하여 여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HWPL은 여기서 HWPL은 UN공보국 DPI 및경제사회 이사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 이 내용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등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UN공보국 및경제사회 이사회에 소속되어 있다.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 조직에 들어간 것은 거짓말입니다. 시청에 많은 자원봉사단체가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 관련된 각종 행사에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에 보면 사회봉사단체들이 등록되어 있지만 그 단체들을 시의 조직이다 소속이다 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HWPL은 UN의 공보국 경제사회의 이사회의 조직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소속되어 있다 이 말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씨 신천지 지파장들이 신천지인 여러분들과 청년들을 속인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국제법재정평화위원을 임명하여 영국대법원에서 국제법재정선언문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여기에 영국대법원에서 국제법재정선언문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이 법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재정하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국회 의사당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만드는 겁니다. 영국 대법원에서 국제법 제정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국제법 제정 평화 위원을 이만희 씨가 임명하여 국제법 제정 평화 위원 국제 국제법 제정 평화 위원을 이만희 씨가 임명하여 이것은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 선언문은 신천지 자체 내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국제법 제정 평화 위원 임명하여 이거는 이만희 씨가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영국 대법원에서 국제법 제정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여 이 부분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6번. 우리 평화의 사자 7명은 일행은 수도 마닐라의 추기경과 대주교들을 수녀원에 모으고 회개를 시켰고 하여 양쪽 군대 대장도 손을 잡고 대통령께 가서 전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여기서 수도 마닐라의 추기경과 대주교들 카톨릭에서는 대주교와 추기경을 같은 의미로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대주교를 추기경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추기경이 거의 다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대주교와 추기경 여기에 보면 추귀경이 세명 정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수녀원에, 수녀원에 모으고 회계를 시켰다. 그래서 신천지 교주와 7명의 명의 사자들이 수도 마닐라에서 추귀경과 대주교들 3명 이상의 추귀경들을 모아서 수녀원에서 회계를 시켰고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니다 사실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천지에서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양쪽 군대 대장도 손을 잡고 대통령께 가서 전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군 대장과 이슬람의 군대 대장이 손을 잡고 대통령께 가서 전쟁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거 역시 거짓말입니다 이제 7가지 거짓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별 요약 해설 10권 267 쪽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2018년 5월 21일 신천지에서 출판된 주제별 요약 해설이라는 책 267종 내용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 소관 비영리 배인 규칙에 따라 서울시에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법인 등록을 했으며 이, 이를 UN의 NGO단체에 등록하여 현재 HWPL은 UN 공보국 및 경제사회, 경제사회 이사회에 소속되어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HWPL이 UN의 NGO 단체에 등록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보국과 경제사회 이사회 소속이다, 조직이다. 이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국경도, 종교도, 초월하여 주님과 함께 동성서행하였고 또 지구촌을 스물다섯 바퀴나 돌면서 전쟁종식 평화를 외쳤다. 여기에 지구촌을 스물다섯 바퀴를 돌기 위해서는 대서양을 스물다섯 번 북태평양을 스물다섯 번 횡단해야 지구를 스물다섯 번 돌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말 자체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만희씨가 전세계 여기저기 다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정확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HWPL 여성그룹과 청년그룹을 두 날개로 삼아 국제법 제정을 촉구하고 국제법 제정평화위원을 임명하여 영국 대법원에서 국제법 제정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2016년 3월 14일에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 선언문을, 선언문 10조 38항을 온 세계 각국에 알렸다. 지금은 국제법 재정과 종교 대통합 이두 가지 일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2018년 5월 21일 출판된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 있지만 20년 31번 신천지 코로나 확진자가 터지고 대구 사건이 터지고 결국 HWPL 하늘문화세계 평화강복이란 이 단체는 서울시에 의해서 법인이 취소되었다는 것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HWPL 이 단체는 서울시로부터 법인이 취소되어 있습니다. 그점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천지일보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한국인 이만희 평화실화 평화실화 전쟁종식국제법 DPCW10조38항은 어떻게 탄생했나 천지일보는 앞서 하늘문화세계평화강복 이만희 대표의 세계평화순방을 1차에서 3 0 1차까지 회차별로 조명했다. 2021년 12월 10일 천지일보 내용입니다. 천지일보에 실린 내용입니다. 주제별 요약 10권 275쪽 내용입니다. 하늘문화 세계 평화 강복 hwpl과 하나님의 영광 한때 우리 평화의 사자들에게 카톨릭 대주교가 찾아왔다. 필리핀 민다나오에 와서 평화운동을 해달라고 했다. 이 대주교는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카톨릭의 교황이 있음에도 우리의 평화사자에게 부탁하였다. 민다나오는 카톨릭교와 이슬람교가 40년간 분쟁해 왔고 그로 인해 약 12만 명이 죽은 곳이다. 우리 평화의 사자 7명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함께 하실 것을 답으로 받았다. 우리의 평화의 사자 일행은 수도 마닐라의 추기경과 대주교들을 수녀원에 모으고 회계를 시켰고 하나님 앞에 우리 평화의 사자들과 함께 분쟁 없는 평화를 이룰 것을 협약을 받은 후 민다나오 분쟁의 전쟁터로 갔다 하여 양쪽 군대 대장도 손을 잡고 대통령께 가서 전쟁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먼저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있었던 평화협정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진실인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신천지 교주와 김남희 대표 그리고 신천지 집파장들 교육장. 신천지 지도부가 신천지인들과 신천지 청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천지일보에 실린 내용입니다.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평화협정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이만희 대표가 대표와 카톨릭 대표자인 페르난도 카펠라 민다나오 다바오 전 대주교와 이슬람 대표자 이스마엘 망구다 타투 민다나오 이슬람 자치구 마킨다나오 주지사가 전쟁 종식 세계평화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아마 이게 2014년 2014년 1월 14일 정도에 이루어진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평화협정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만희 교주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대 주교가 나옵니다. 전대 주교 그리고 수도 마닐라의 추기경이 나옵니다. 당시 현재 당시 현재의 추기경이 아니고 당시에 필리핀의 카톨릭을 대표하는 카톨릭 대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페르난도 카펠라, 이 사람은 은퇴한, 당시 현, 그 당시 현재의 추기경이 아닌, 은퇴한 추기경이, 은퇴한 주교라는 겁니다. 당시의 추기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 필리핀의 추기경, 이렇게 말할 건데, 수도 마닐라의 추기경 이렇게 기록해 놓고 여기 보면 전대주교 이만희 교주는 카톨릭의 대표라고 합니다. 카톨릭의 대표와 이슬람의 두 대표가 만나서 평화 협약을 했다고 하지만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은퇴한 페르난도 카펠라를 앞세워서 평화서약을 받았다는 겁니다 대표가 될수 없는 은퇴한 추기경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슬람 대표자인 이스마엘 망구다다투 이 사람은 마킨 다나오 주지사라는 겁니다 이슬람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이슬람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행정구역의 주지사입니다 이만희씨가 신천지에 빠진 여러분들과 신천지 청년들에게 카톨릭의 대표와 이슬람의 대표 두 사람이 만나서 협약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을 속였다는 겁니다 당시에 당시 카톨릭 대표 추기경은 이 페르난도 카펠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페르난도 카펠라는 은퇴한 주교 그리고 이슬람의 대표라고 한이 사람 역시 이슬람의 대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킨타나오의 주지사였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인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이만희 교주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였는지 신천지인들이라면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카톨릭과 이슬람의 대표들이 평화협약을 하고 평화에 공을 세웠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광고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다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DPC, DPCW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 선언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세계의 UN만이 아니라 많은 국제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이라는 이 국제 단체가 만들어진 이유가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이만희 교주가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 선언문 이라는 걸 가지고 전세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협약서 서명을 받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조금 우스운 이야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본에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단체가 뜬금없이 필리핀, 저 필리핀이나 에디오피아 남아메리카 공화국 그리고 남미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의 헌법을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일본의 자원봉사 단체가 한국의 전쟁 종식 관련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동참해 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제법이라는 것은. UN의 법이라는 것은 UN이라는 단체의 상임 이사국이라고 하는 다섯 개의 나라국과 나라들과 또 비상임 단체 10개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사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UN의 법들은 그 이사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는 국회가 있고,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그 나라의 법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만희 씨가 주장하고 있는 이 법은 이만희 씨가 주장한다고 해서 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HWPL이라는 이 단체가 아니고, 이게 나라이고, UN의 이사국이 되면,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 선언문이 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이 내용은 국제법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유엔에는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이 내용보다 더 완벽하게 유엔 헌장이라고 하는 법들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총 10조 38항으로 구성됐다 당시 유엔 국제법위원장 등 세계 유수의 법학자들이 참여해 제정했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아직 제정되어 있는 법이 아닙니다 한 원로 국제법 전문가는 전쟁 종식을 이루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렇기에 사람이 만든 국제법에 전쟁 종식을 언급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현존하는 가장 좋은 법은 국제법안은 유엔 헌장이라고도 덧붙였다. 유엔에는 벌써 유엔이 만들어진 이유가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을 종식하고 지구에서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만들어진 단체가 바로 유엔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유엔 헌장이라고 하는 평화를 위한 법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3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에스에서 각국 외교부 장관 등1여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 선언문 재정 공표식이 진행되었다. 재정공표식이 진행되었다 아직 재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공표식이 진행되었다 이 말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천지일보 2021년 12월 11자 내용입니다 신천지인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어, 국제적으로 많은 기구가 있, 있다는 것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연합, (UN), 세계무역기구 WTO,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기구 APEC, 경제협력기구 OECD, 국제사법재판소 ICJ,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국제노동기구 ILO, FAO 국제부흥개발은행, IDA 국제개발협회, IMF 국제통화기금 이외에도 많은 국제기구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ITO 국제무역기구 IMCO 정부간 회사협력기구 이렇게 많은 UN 외에도 많은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UN 안에도 많은 사무국들이 있고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희씨가 국제법을 만든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전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국제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국제기구에 이사회에 가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사회에 가입 조건은 국가입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국가가 이 국제기구에 들어가서 이사회로 들어가서 거기에 규칙이나 법도 만들고 하는 겁니다 HW라는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라고 하는 이런 민간단체가 국제기구에 들어가서 법을 제정한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국제연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국가가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개인, 민간단체가 들어가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 사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희씨가 DPCW 10조 31항 전쟁 종식 평화를 외치면서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걸 외치고 있지만 이미 UN에는 세계 평화를 위한 전쟁 종식을 위한 법들이 만들어져 있고 전쟁 억제를 위해서 많은 회원국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정말 신천지 이만희씨와 신천지의 평화의 사자란 분들과 신천지 열두 지파장들은 이 DPC w 전쟁종식 평화선언문이라고 하는 이이 이 내용을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신천지인들이 낸 많은 헌금을 사용했는데 이 법이 법 제정이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유엔에 만들어져 있는 것인지 민간단체가 그 법을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알면서 했는지, 모르면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HWPL 동성서행 DPCW 이만이 25바퀴를 돌았다, 31바퀴를 돌았다. 이 말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만희씨의 여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씨는 대서양을 24번 25번 건넌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엔 국제법위원장 등세계유수의 법학자들이 참여해 재정했다 2016년 3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재정 공표식이 진행했다. 재정했다. 재정 공표식이 진행됐다. 이말 역시 잘못된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아직 재정되지 않았다는 것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HWPL은 UN 공보국 경제이사회 소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말 역시 거짓말입니다. 영국 대법원에서 선언문 초안이 작성했다. 국제법 재정 평화 위원을 임명하여 이거 역시 거짓말입니다. 국제법 재정 평화 위원을 임명하여 이 말은 이만이 이 내용은 이만이 씨 스스로 이만이 씨가 임명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평화의 사자 일행은 수도 마닐라 추기경과 대주교 수녀원의 모으고 회계를 시켰고 여기에서 추기경, 추기경이 추기경세명이었다는데 이거 역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양 군대 대장도 손을 잡고 대통령께 가서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말 역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끝으로 마지막 이 부분만 이 부분만 한번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문화세계평화강복 이만희 대표와 카톨릭 대표자인 페르난도 카펠라 민다나오 다바오 전 대주교 이슬람 대표자인 이스마엘 망구다타투 민다나오 이슬람 자치구 마킨다나오 주지사 전쟁종식 평화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이 내용은 이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만희씨가 주장한 카톨릭 교회 대표하고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카톨릭 대표와 이슬람의 대표가 평화협약에 서명했다 이 내용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페르난도 카펠라 이 사람은 은퇴한 추기경 은퇴한 주교입니다 당시에 이 페르난도 카펠라는 민다나오 카톨릭교를 대표하는 당시 추기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의 추기경은 따로 있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이슬람 대표라고 하는 주지사 마킨다나오는 이슬람의 대표가 아닙니다 주지사입니다. 주지사가 이슬람의 대표가 아니란것꼭 확인하시고 이 부분을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에 빠진 여러분들과 신천지 청년 여러분들을 속였다는 라것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만희씨가 주장한 카톨릭 교회의 대표하고 필리핀 민다나오에서 카톨릭 대표와 이슬람의 대표가 평화협약에 서명했다. 이 내용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페르난도 카펠라. 이 사람은 은퇴한, 추기경, 은퇴한 주교입니다. 당시에 이 페르난도 카펠라는 민다나오 카톨릭교를 대표하는 당시 추기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당시의 추기경은 따로 있었다는 거꼭 기억하시고 이슬람 대표라고 하는 주지사 마킨다나오는 이슬람의 대표가 아닙니다 주지사입니다 주지사가 이슬람의 대표가 아니란것 꼭 확인하시고 이 부분을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신천지에 빠진 여러분들과 신천지 청년 여러분들을 속였다라는 것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